선생님 잠깐 시간 좀너이 새끼 뭐야 양한대 10만원 까드립니다 10만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, 10만원 이런 거 며칠만 하시면 큰돈을 벌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. 10만 원을 준다고?